안녕하세요. 감상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입지주권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어, 고림동에 위치를 하였고요. 평지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제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식자재 마트와 버스 정류장까지도 굉장히 가까이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도보 생활권 누리시기가 괜찮은 곳이고요. 어, 그리고 지금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1억대 후반부터 2억대 초반 정도까지 지금 2룸과 3, 3룸 세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면적은 그렇게 넓지 않지만 입지적인 조건이 좋고 그리고 또 합리적인 금액으로 분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